반갑습니다. 초론공인TV 소장 방이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1일 밤인데요.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그런 조합원 입주권이나 이런 재개발, 재건축 투자 관련 전문 부동산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아침에 제가 받았던 전화가 한 통화가 있었는데 었 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유튜브에 내가 이 내용을 좀 같이 공유를 하고, 어, 특히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신, 어, 부동산, 어, 소장님들께 이 내용을 꼭좀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어,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 그건 제가 이 법조문을 보면서 잠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요, 어, 어떤 게 있냐면, 어, 조합원의 자격에, 어, 토지 등 이제 소유자 분들한테 이제 조합원 입주권을 주죠. 근데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어, 여기에, 어 이게 3번에 다른 건다뭐 차치하고요. 전에 제 유튜브 다른 내용 찾아보시면 요 39조는 제가 자세하게 어, 또 플러스 설명해 놓은 그 유튜브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요 3조 내용에 어, 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 설립 인가 후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해? 다음 어느 각호의 하나에 이렇게 그 해당되는 걸 여러 명이 가졌을 때는 대표 한 명한테만 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조문을 가지고 이법 도정법을 한 번만 숙지를 하셨더라도 그 부동산 소장님이 아니면 또그 물건을 사셨던 파셨던 그 매도 사장님이 이걸 어느 정도만 상식을 가지고 계셨다 해도 그게 예방이 되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어찌 보면 중개 사고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함께 공유를 해 보면요. 어, 그 사장님은 그리고 그 중개를 하신 부동산 소장님은 그 재건축 구역 앞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부동산 사무실을 해 오셨대요. 그래서 거기 살고 계신, 물론 입주민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뭐, 어 전문적인 부동산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 어 그래서 이제 A라는 매물을 매도 의뢰를 하셨던 거예요. 거기 살고 계신 사장님이. 그 구역의 진도는, 어 그게 경기도에 있는 지역이고, 그분은 작은 평형을 가지고 계셨어요. 재건축 그 단지 안에. 그래서 보통, 어, 재건축은 일반 분양이 그렇게 없는 단지들이 많아요. 어, 개수가 별로 없고, 어, 그러다 보니, 큰 평수를 가지신 분들이, 어, 큰 평형을 가져가고, 작은 평형을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뭐, 특별한 그게 없다 하면, 가장 또 작은 평형이 배정이 되기가 쉽죠. 일반 분양 물량이 많지가 않다라고 할 경우에, 어, 조합원들도 그렇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이분은 조금 큰 평형으로 배정을 받고 싶은 그런 이제, 어,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작은 평형을 A라는 부동산에 매물 어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팔았어요. 그리고 팔고 똑같은 그 A 부동산에서 나름 그 재건축 지역 앞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부동산을 하셨고, 뭐 소위 그냥 어 전문가라 싶은 그런 느낌을 가진 부동산이었죠. 어, 거기에서 어 똑같은 A 부동산에서, 어, 가라는 이제 물건을 팔고, 나라는 똑같은 재건축 지역에 약간 큰 평형을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흔히 어떻게 우리 보통 거래를 하나요? 하나를 팔고 하나를 산다. 앞에 물건 당연히 잠금을 치고 소유권을 넘기고 그리고 두 번째 물건 잠금을 치는 게 우리 보통의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어, 그런데 이제 어, 거기서 어떻게 거래를 했냐면 그 넘기는 a 물건을 잠금을 치기 전에 두 번째 산 그러니까 가라는 물건에 어 잔금을 치기 전에 나라는 물건에 잔금을 먼저 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한한 한, 한 달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어 여기 뭐 갑이라는 이 사장님은 아까 A 부동산에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가라는 물건과 나라는 물건을 한 달간 동시에 보유를 하게 된 거예요. 이갑 사장님은 A 재건축 구역에 그, 이럴 경우에 뭐라고 해 놨나요? 한 사람이 가나 두 개를 여기 나와 있죠 조합 설립 인가 후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 한 분이 가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가지고 있던 거를 이제 다른 분이 사셨죠 이렇게 갖고 있던 거를 나만 팔아서 가나 두 개로 이제 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랬을 경우에 대표 하나만 준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어, 그,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를 제가 이제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습니까? 여쭤봤더니, 어, 그, 이제, 이 도정법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어,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가라는 그 물건만 놓고 보면, 당연히 조합은 입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물건 자체도, 당연히 조합은 입주권 자격이 있는 물건이에요. 조합 슬립은 됐고, 원래 가라는 물건은 아까 갑이라는 사장님이 갖고 계셨던 거였고 나라는 물건은 어리라는 분이 갖고 계셨었기 때문에 각각 다 입주권이 살아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 갑이라는 분이 이가 물건을 어떻게 해요? 병이라는 사람한테 양도를 하고 잠금안 쳤는데 어리라는 물건 거를 이갑 사장님이 가져오신 그런 케이스인 거죠. 잠금안 치고 가져오고 어, 펄펄 살아있던 이 입주권이 갑이라는 분이 가나를 동시에 다 가져오는 그 순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 후잖아요. 이 진도가. 이 순간에 이두개 합해서 입주권이 이제 하나가 돼버린 거죠. 한 개의 감정평가서 위에 나플라스나두 개가 이제 다 올라오게 되고, 요런 지경이 된 거예요. 모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물론, 광주 고등법원에서 그 판결이 하나 났던 게, 어, 다물권자. 원래 가 아까 조합원이었고, 나 조합원이었잖아요? 그 조합원이 더 뭐, 어, 거나한게 아니고, 원래 이 조합원 숫자가 뭐, 똑같은 그런 그거였다 하면, 이 다물권자 물건도, 예, 사가지고 갔을 경우에, 원래 있던 그집 숫자만큼이기 때문에, 뭐, 집이 가공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이럴 경우에, 어, 다물건 자도 주는 걸로 광주 고법에서 판결이 난게 있긴 해요. 그것도 제 유튜브에 업로드 해둔게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난 판결이 현재 대한민국 모든 이런 그 정비 그 사업체에 현재 다 인용해서 다 쓰고 있진 않거든요. 그게 뭐 아직 대법원까지 가서 뭐다 이렇게 하라. 뭐 이런 그 사례를 적용할 수 있는 걸로 그 마무리가 된 것도 아니고 이래서 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그 병이라는 분이 어 요거 가라는 물건을 요 갑이라는 분으로부터 아까 사가지고 갔잖아요. 뭐 조합의 권리승계를 이제 하루 더 갔더니 아, 어 이게 가와 나를 동시에 아까 이렇게 선임을 했었던 교구 그게 있기 때문에 갑과 병요두분 사장님이 대표조합원을 선임을 해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조합원한테만 이제 그 분양권을 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분은 여기에 대표선임을 병이라는 분한테 대표 그 조합원 사격을 줘버리면 이분은 아까 뒤에 샀던 요 나물건은 뭐 분양권이 없는 거죠. 날아가 버리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도정법에 아까 이 내용을 양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조합 설립 후에 조합 설립 전인 것 같으면 그냥 팔면 됩니다. 뭐 나옵니다. 그죠? 온전한 각각의 집이 있던 거를 조합 설립 전에 그냥 양도하면, 이거는 안 괜찮습니까? 근데 조합 설립 후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아니 뭐, 철석같이 믿었고, 그 부동산을, 뭐, 부동산을 뭐, A와 B 두 군데 나누서앤것 같으면, 이걸 장검을 쳤는지, 뭐, 뒤에 걸 장검을 가져왔는지, 매도 사장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A라는 부동산 한 군데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재개발 지역에 이 매물을 사고 팔고 하는 건요. 그냥 기존 뭐 아파트 한채 그냥 뚝딱 사고 파는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누구나 진도가 뭐 관리처분까지 다 나고 뭐 이미 조합은 동호수 배정 다 받고 공급계약서도 다 쓰고 이런 데 같으면 또 몰라요 관리처분 후 같으면 그나마 더래요 근데 초기 진도에 이제 막뭐 조합, 조합 설립을 한다 아니면 갓 조합 설립이 됐다 아직 시공차 선정 전이다 뭐 사업시행가 날려고 한다 이럴 점에 있잖아요 아직 분양 신청 평형 하기 전에 조합 설립은 됐고 그 이후에 자칫하면 이렇게 도정법을 자세히 모르면 중개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냥 뭐 빌라 그 다가구를 막 다세대로 쪼개가지고 팔고 있는 그런 곳들도 있고요.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거는. 부산에도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던 그뭐뭐 뭐뭐 거기도 초기 진도예요. 이제 뭐 사업 타당청 검토 신청 들어가고 이런 그 구역인데 업무용으로 그 그돼 있는 오피스텔을, 오피스텔을 한꺼번에 세 채를 사신 분이 계세요. 이대지권 지분을 합해가 겨우 60제곱미터를 넘기도록 이렇게가 사셨더라고요. 이 완전히 돈은 몇 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거 파는 분들도 전참 신기한데, 뭐 이건 역시도, 도정법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손을 안 댔을 그런 물건이겠죠. 뭐 이런 것처럼 제대로 된 전문 부동산을 만나셔야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물론 아까 광주 고법에서 뭐그 다주택자 물건 각각 분양권 하나로 다 주라 이거 판결난 그 판결들이 다 밀고 이제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해서 그게 그니까 판결이 나면 성소하면 뭐 분양권 있게 해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동산에서는 근데 미리 야무지게 챙겼으면 변호사비 들여 가지고 소송까지 갈 일이 뭐 있겠습니까? 깨운하게 그냥 잠금딱 치고 바로 그 뒷날에 두 번째 가져오는 집잠금을 쳐도 되는데 모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오래 하셨다고 재개발, 재건축의 전문 부동산이 아니에요. 재개발 지역 앞에 그냥 사무실이 있다 해서 재개발 전문 부동산도 아니에요. 그 소장님이 재개발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계속 많이 바뀌거든요 법은 그래서 그 자격요건이라든지 뭐 어떤 좀 애매하고 좀 소소한 그런 분야들을 자세하게 알고 계셔야 해요 요즘은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미 훤하게 오히려 뭐 웬만한 수학님들보다는 더잘 꿰고 계십니다 내용들을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몇 번만 질문을 해보시면 그거 다 파악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진도가 아직 이런 지역에 그동안은 재개발 지역도 아니었어요. 이제 사업 타당성 검토 뭐 신청 서류 받고 어, 뭐 접수하고 하는데 원래 그 지역에 그냥 오랫동안 해왔던 부동산 사무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현장 앞에 있는 부동산이라 해서 전문 부동산이 아니에요. 뭐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조합 설립됐다 했잖아요. 이분이 그 지금 사고가 난이 지역이. 이제 조합 설립이 됐고, 그 부분이, 그분이 그 분이 그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그냥 그동안 그 구축 아파트만 거래를 해오다가 구역이 지정이 되고 조합 설립이 인가가 됐다 하면, 그 분은 공부하시는 소장님이 아니시라 하면, 이런 도정법 자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소임들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유튜브고 어디고 들여다보면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진짜. 열건 중개 잘하면 뭐 합니까? 뭐, 그 수수료 뭐 소소한 거 받고 열건 잘하면 뭐 합니까? 한건 자칫 잘못되면 평생이 괴로울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입주권이 있던 A 물건, B 물건을 다 합해갖고 하나로 이렇게 합해도록 만들어버립니까? 조합 슬립이 이미 다된 이런 지역에. 그리고 하나 더 팔아 가져가면, 이, 뭐, 물건이, 온전한 물건이 됩니까? 말짱한 걸 그냥 완전히 바보를 만들어 놨잖아요, 물건을. 누가 해? 도전급을 옳게 공부 안한그 소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이거는. 뭐, 부동산을 철석같이 믿고 했는데, 소장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러고, 부산에 있는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경기도에 있는 그 사장님이신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 오늘 그 내용을 들이다 보면서.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 재개발 지역의 어떤 이런 거래들은 소합 어, 자격 꼼꼼히 잘 살펴보셔야 되고 어 물론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거도 매도하신 사장님이 또 어느 정도 조금만 재건축의 경험이 있으시고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 하면 설사 그 소장님이 모르셨더라도 소장님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또 이렇게 조금 서로 이렇게 가이드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됐겠죠. 당연히 그냥 부동산만 믿어버리고 당연히 다 아신다라고 당연히 전문가라고 믿고 이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소장님은 이런 공부가 안돼 있는 거죠. 너무 오늘 좀 안타까운 그런 제가 전화를 받아서 아, 이건 공유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멀리 볼거 없이 그냥 도시 및 주관경정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39조만 꼼꼼하게 꼽씹어서 내 걸로 만들어 놔도 많은 게 예방이 됩니다. 많은 게 걸러지고. 그리고 궁금한 건또 재개발 좀 아시는 그런 그 이웃의 인근에 계신 집 주변에 계신 소장님을 찾아서 그냥 차 한잔하러 가세요. 가시갖고 몇 마디만 질문 던져보면 그 소장님이 어느 정도 어그 공부가 되어 있는 내공이 쌓여있는 소장님이신지는 검증이 됩니다. 재개발은 거래 하나 하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뭐 향후에 뭐 세금 관련부터 두고두고 어, 두고 그 소장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 많습니다. 거래를 하게 되면 어, 전문가 소장님을 그냥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수수료 얼마 조정하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소장님을 내 손발처럼 이렇게 정말로 딱 필요할 때 뿌릴 수 있도록 내 편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게 청문만마를 얻는 그런 하나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에 계신 소장님들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공부를 해도 해도 모르는 것 두성이고요.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질문이 들어오면 뭐 모르는 것 두성입니다. 뭐 엉터리 대답 드릴까봐 뭐답못 드리는 것도 많고요. 뭐몇 년을 공부해도 이렇는데 이제 그 구역이 재개발 지정돼서 뭐 이렇게 조합 자격 관련해서 거래를 해야 된다 하면 뭐더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늘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같이 공유를 합니다 어, 잠금치고잠금을 치야 되고에 같은 재개발 구역이라 하면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모든 권리관계는 명확히 해놔야 되고 조합 설립 후에는 이렇게 한 사람이 갖고 있던 다물건자 물건은 그 이후에 거래했다 하면 다시 또 소송 가갖고 법의 판결을 받아서 앞에 팔려놨던 거뭐 그런 거 예시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또 받아야 됩니다 괜히 번거롭잖아요. 그죠?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